우주의 빛빛 요 주의, 주의 길행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우주 친구들 안녕하세요 경진쌤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두근두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했나요? 올해는 꼭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잘할 거야 친구들간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여러 계획과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해야 해요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새로운 한 해를 활짝 열어봐요 우리는 지링이 시작합니다